무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자유자재한 이에 원래 갖추고 있는 이 자성자리가 말입 변만 벗게 해가지고 참 그야말로 이것도 인연도 아니고 이건 자연도 아니고 원열의장 묘지자성이다. 꼭 부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것이 갖춰져 가지고 있다. 여기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바라밀에 도장하는 과정이 이 신라지 신라가 신라부라만으로서 그냥 머물어 있다고 할것같은면 이건 뭐 외도법에 불과한 것이지 계율만 지키는 계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율을 지킴으로써 더한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어 가지고 해탈해탈지견에이르는 것이 우리 말하자면 이 이상이다 <웃음> 이래서 에 증공계도공계 그런데, 선정으로 한 가지 하는 게, 도로 한 가지 하는 게, 이게 해양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서 한 가지 하는 게를 갖다 도공계라고도 합니다. 도로 한 가지 하는 게라고 그러는데, 초요와경지의 충리의 사천이라 초과, 초과를 증거, 수다원가를 완전 증득한 보살이라 하더라도, 십신초입 보살이라 하더라도, 더욱 하게 땅을 갈면서, 땅을 내 디디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임단 직지 모의 아침 인시 새벽으로 부터 오늘 저녁까지 일체중생한 자여다 일체중생한자지 몸뚱이를 잘 보호하시오 야구 조카의 상신형이여던 마냥 내발 아래에서 신형을 잃게 되거든 원여 직시 생종토다 원권된 그대들은 직시에 정토에 가서 났시오 이렇게 원을 세운답니다 아침마다 그 원을 턱 세우고 내려드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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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계, 유리를 잘 지키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으로 한 가지 하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을 도로 한 가지 하는 개가 있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마하바냐 바람일단을 갖다가 완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남았네.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어, 말겠습니다. 뭐, 우리 뭐, 계율 얘기, 뭐, 딱딱한 얘기, 자꾸 하는 거보도 현실적인 우리 얘기인데 요새 신자들이 남방에 왔다갔다 하게도 되고 또 세월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든 이식주의 수용 생활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 술은 안 먹는다 하더라도 아이 고기 같은 건이 먹는 것이 아 좋나 큰일이고뭐시상 사람 다 고기 먹는데 고기 뭐 소+ 소고기 수입도 많이 한다더구만은 병이 있으니까는 그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성 고기 그 먹어야 안 되나 이게 고기 먹는 얘기가 이막 고기가 왕한 지금 흔한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채소를 사는 것보다는 고기 사는 것이 더 값이 쌀 정도로 채소가 더 비싸고 고기가 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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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에서는 원효 대사를 치게 됩니다. 대학자고 여러 종파에 걸쳐 가지고 무불통달한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영명 연수 선사는 조금 늦게 중대서요 스물여덟 살인가 먹어서 중대는 늦게 중대했는데 그는 아미타불 그 정토종에서도 제일 종사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아이 선종에서도 법안종에 아주 대종사라고 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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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원여대사요 중국에서는 영명연수선사요 인도에서는 영명 아저저 저, 저, 용수보살이다 그렇게 칠 정도로 그참 위대한 스님으로 아미타 종에서는 정토 종에서는 아주 완전히 아미타불 화신이라고까지 추앙하는 큰신이있데 어린 시절에 중대기 전에 여덟 살 일곱 살때 목덩이 노릇을 했는데 목덩이 양 떼들을 400마리 양떼들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양떼들을 갖다가 몰아놓고 들판에 놔놓고 턱하게 아... 법화경을 읽고 있으니네 양떼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화경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곱살때 근데중원또좀 늦게 됐어요 28살인가 조금 늦게 중이 되었는데 참 영명연수선사야말로 법신은 여지각이라 법을 보시하는 것은 지각과고 애중은 여설봉이라 대중을 사랑하는 것은 설봉, 설봉 스님 설봉 전선사, 음, 그, 설봉 이전선사라고. 설봉 이전선사는 대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저 뭐 대중 스님네는 울력도 못하고 하고 자기 손으로 그냥 만날 울려하고 자기가 그냥 어쨌든지간에.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침마도 입실법문이 있는데 아침마도 이제 조실방에 한 사람씩 딱불러들려가지고 금일공부는 여하오 오늘 공부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묻는데 다른 조실신들은 다 겁나죠 아침 입실이 제일 쓰자들한테는 실분게 아주 일 그냥 이마박 찡그려지는 게 입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뭐, 한마디 물어서 대답 못하면 한대 얻어맞고 나와야 되니까네. 예? 금일 공부는 야호. 대답 못하면, 옥수가 여의로 타자 사슬에 어떤 힘이 있니 죽은 송장을 불고 댕기느냐 하면서 주장자로 가지고 마빠박을한번확 집어야 되니까. 네. 이러고 나 그냥 대답 못하고 온게 그냥 부해가 나가지고 이거는 나와가지고 니 이놈은 오장 내마 한 생각 깨쳐가지고 맥살절이할 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심을 뭐다 내고 하는 게그 아침 입실법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설봉 스님은 그러지 않고 대중이 탁 들으면은 법문을 묻는단 말이야. 뭐 물론 대답 못하지. 뭐 대답 못하는 손을 붙잡고 말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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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대중 그온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감복이 돼가 눈물을 참 쇠를 흘리게끔 했다 그래요. 설봉 씨는 그랬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대중을 한 번씩 다 울리는 양반이라. 그 애중은요 설봉이라 대중을 사랑하는 것은 설봉지갑 선사와 같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그 설봉신 얘기고.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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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목석 상사라서 나무 나무 하나 삐어내는것 같이 상사하여서 가히 시죽이니라 고기를 먹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참 소확하게 참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열반경에는 범시죽자는 비하제자 아니라 고기를 먹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열반경 앞에 말하자면 넘경이 있죠 능영에서는 요바라먼지지의주차가 불쌍일세아이 대리실력으로 에 그래 이제 가명이육이라 자, 티베트 고원 저쪽에 가면 그 실크로드 그 대륙이 보니 안그랬습니까? 저부 모래사장 뿐이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랬는 그래. 그런데 어떻 사람이 살았는 동, 큰데당체뭐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야 천성 먹는다는 게양고기 백기는 먹을 게 없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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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먹어도 좋다 이게 오종육을 먹어도 좋다 이랬다 이말이녀 감영육이라 이 그래서 그 오종육 이야기가 나와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오종육을 그렇게 해서 이쭉 하며 먹는 습관이 있었었는데 열반경에 와가지고서는 범시육자는 비아제자라 고기를 먹는 자는 내제자가 아니다 남정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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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도. 어떤 비구가 병이 나서 죽게 되는데, 이사가 물으니까 네. 고기를 먹어야만 살지. 오늘 저녁 내로 고기 한건안 먹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그 신도가 고기를 구하러 사방 댕게도 고기를 구할 재주가 없거든. 할수 없이 에? 머리채를 끊어가지고 다리, 자기 허벅다리를 양쪽을 묶어 놓고 한 건을 자기 몸뚱에서 자기 허벅다리를 끊어내가지고 그걸 구워서 신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신님이 그걸 먹고 그만 응? 그날 저녁으로 병이 나서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알아 한 가지를 성취를 했어요. 그 신도는 그만 여기 뜨는 자리가 아파 가지고 그만 나무불다 나무불다 나무, 불타, 나무, 불타, 나무 불타. 부처님을 불렀더니만서도 그때 부처님이 탁 나타나 가지고 산매수로 씻겨 가지고 금방 그것이 나섰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나는 그 자리에 가지고 물로 씻어준 일도 없고, 내가 거기에 간 일도 없었지만, 이것이 다여력의 대비 실력권이라, 대자 대비의 실력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자비선매력과다, 그러죠. 자비선매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 이제 고기를 먹는다는, 응? 완전히 비아제자라, 딱 해놓으니까, 다른 비구들이 그러니 물었습니다. 사자의 오살인가. 비구라고 하면 다 얻어먹는 사람인데, 걸사가 비군데, 얻어먹는 님이 무슨 보리밥, 쌀밥 어떻게 다 찼습니까? 그래, 고기가 섞인 음식을 얻어실지에는그럼 무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섞인 음식이 얻어지게 되려면, 아, 고기를 드러내버리고, 고기를 드러내버리고 먹으라. 고기를 드러내버리고 먹으면 육조식인 것 같이 육변체가 되겠죠, 육변체. 만일 고기를 드러낼 수 없는 고기를 말하자면 갈아가지고 만드는 어 음식이란다든지 고기를 폭 삶은 물에다가 한 음식이란다든지 할적기는 먹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웃음> 부처님 안장기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 물을 좀 부어가지고 따라 버리고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열반전에 분명히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푸하기 해서 안 먹을 수 없을 때는 먹기는 먹게, 먹어도 좋다는 생각은 눈꽃만 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 오늘 좀 이게 얘기 뭐 대강 이런 정도로 하고 해서 좀 마치고 내일은 슬기사진 들어갈까 합니다.